나는 아부 체질이 아니야. 어우, 아부할 때막 두드러기가 나. 그래서 손해봐. 안해. 어, 아부한 사람 보면 짜증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제 강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어, 아부를 잘해야만 성공합니다. <웃음> 찝찝하지 않게 어, 진심으로 아부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강의에 집중하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만 아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드라마에도 이 아부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됐죠? 어, 제기억으로한 1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역전의 여왕. 어, 기억나시죠? 김남주 씨가 주인으로 나왔던 역전의 여왕.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백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 그분이 어, 잘 보이고 싶어하는 상무한테 가서 아부를 합니다. 어머 상무님. 어떻게 상무님 그 나이 때 그런 완벽한 몸매를 갖추고 계세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무 한송이 상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게 내가 요즘 약간 루즈해 져서 조금 찌긴 했지만 그래도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내가 좀 완벽한 것 같아 <웃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해요 여기서 우리가 아부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왜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요 기분 나쁜 얘기가 될수 있고 나논리나 나한테 거짓말 안 해, 저 사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네? 라고 오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상대가 인정하는 것으로 아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찰해야 돼요. 자, 관찰해서 아, 이분이 뭘 노력하고 있구나? 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만 짚어주면 됩니다. 어, 이좀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김과장님이 있다고 합시다. 자, 김과장님이 음, 좀 냉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어, 그럴 때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김과장님, 참 이상해요. 김과장님이 좀 차갑다고 라 얘기하는 분들 전 이해가 안 돼요. 어, 전 김과장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갑다고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부를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게 따뜻한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답 못하면 안 되죠 아 그냥 김과장님 따뜻해요 저는 <웃음> 아, 그렇게 믿어요 이러면 아이 친구가 그냥 아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왜 어, 과장님 지난번에 회식 끝난 다음에 저한테 잘 들어갔냐고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저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식사 마치고 나서 점심때 후식 뭐 먹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자상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김과장님은 일과 사생활 이런 공사 구분이 뚜렷하신 거거든요. 전 그게 좋은데 그걸 냉철하다, 뭐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그점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음이친구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있군 <웃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관찰입니다. 또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내가 인정하려면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요, 상대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얘기하자. 자, 두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 상대와 상황에 맞춰서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분하고 뭐 부장님, 과장님, 대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님이 과장님 칭찬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 참 김과장. 김과장 참그 내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일을 참 잘하고 세심하게 배려도 잘한다고 하더라고 아, 나 김과장 내가 믿지.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대리가 우리 김과장님 또 직속 상사니까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부장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과장님 정말 배려한 만큼 센스가 짱이십니다 얼마만큼 대단한지 모르세요 저희 전 직원이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과장님은 부장 승진뿐만 아니라 뭐뭐 뭐 상무, 뭐 사장까지도 아마 고속도로로 가실 것 같으세요 아우 <웃음> 이해되시죠 그 분위기 어떨까요 부장님 있는데 아 우리 부장님을 넘어서 삼아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죠 진짜 눈치가 없는 거죠 어, 이게 과장님한테 이득이 될까요 그 과장님 그이 대리를 좋아할까요 아마 어, 안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아그 어, 상황에 맞춰서 어, 사람에 맞춰서 아부를 해야 된다 요즘 또 유행하는 아부의 형태가 sns 아부 형 이라는 게 있어요 어 상사분이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걸막 하는데 열심히 게시를 하는데 아무도 댓글이나 좋아요가 없다. 이럴 때 고뇌에 빠지거든요. 이 댓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댓글 하나 탁 달아주는 거. 이 추천이라고 하고 탁해 주는 거. 리트윗 한번 달아주는 거. 야, 요거 관심 가져주는 거. 상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이 친구는 내가 매번 올릴 때마다 이렇게 뭐 하트도 눌러주고 뭐 좋아요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네. 이게 관심으로 이어질 거고 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부를 할 때는 표현을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주절이 주절이 길어지면 이게 거짓말처럼 들리고 변병처럼 어, 들리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정말 옷잘 입는 사람이 한명 있다. 그러면, 야, 이옷 정말 완전 팀장님 옷입니다. 어, 팀장님, 완전 팀장님 옷입니다. 여기면 돼요. 이러면 돼요. 어. 근데, 아, 팀장님 옷잘 어울리세요. 저는 이사에서 태어나서 이런 색깔 처음 봐요. 좀 이상하죠? 아 그러니까 아니 그제 말은요 정말 잘 어울리는 짓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뭔가 변명하는 것 같고 <웃음> 칭찬은 칭찬인데 뭔가 좀 너무 오버하는 칭찬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짧고 간결하게 딱 꽂아주는 거한 마디만 하는 거 간단하게 주절이 주절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임팩트 있게 한 마디만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아부의 기술입니다. 자첫 번째 기억나시죠?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아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황에 맞춰서 아부를 해야 된다. SNS 아부도 마찬가지고요. 또세 번째는 짧고 간결하게만 해라. 그러면 찝찝할 거 없습니다. 아, 아부는 소통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수혜자지만 아부는 결국은 내가 수혜자거든요. 그래서 칭찬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결론은 중요한 부분은 진심으로 하시면 찝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출근하셔서 직장생활 하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볍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는 나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